오늘은 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우유껌을 한번 만들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락토프리 우유가 있어야 되고 한천 불만. 근데 요거 한 통에 요거 15g을 넣으라고 늘어놓는데 15g을 넣으면 약간 좀 너무 부드러워서 보통 좀좀더넣으라더라고한 20에서 30 정도. 나는 좀 넉넉히 두 스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 수저 두 개에 우유 한통 근데 나는 우유를 두 통을 할 거니까 수저로 치면 네개 그래서 일단 잘 섞이게 이렇게 저어주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넣고 잘 저어서 폴로폴로폴로서다 볼록 볼록 끓일 때까지 기다리는거 예, 로폴로같이폴쭉해졌지세지지종를한로 만들어 볼게. 자, 먼저 폴 당근을 한번 해볼게 당근을 믹서기에 갈아야 되니까 좀. 갈기도 좋게, 이렇게 갈리기만 좀 좋게. 어차피 갈 거니까 좀 조그맣게 잘라줄게. 잘 갈려야 되니까 이 락터프리 우유를 좀 넣어서. 응. 완전 잘 갈렸지. 응. 이쁜데? 이쁘지. 음. 음. 이쁘다. 자, 이거는중지 나, 에지 얘는 제이맛있 이쁘지. 이쁘이이쁜데 음. 쁘지 음. 적당히 이한네개 음. 네 정도 넣을까?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이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한두시간 정도를 얼리는게 아니라 이제 시, 이제 차갑게 해주는 거지 두시간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쫀득쫀득하게 굳어 음. 그럼 얘네들을 이 용기에서 빼내서 썰어준 다음에 음. 건조기에다가 옮겨서 이제 건조를 시킬 거야 그럼 건조 기계가 필요하겠네? 그렇지 그게 관건이지 사야 돼 <웃음> 건조기인데 음. 여기 보면 온도가 나와 음. 근데 맥스로 70도야 음. 보통 60도에서 70도 사이에 넣는데 60도에 넣으면 12시간 음. 70도에 넣으면 10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대 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고난에 빠지는 거야 왜? 네? 무슨 고난이 기다리고 있냐면 타이머가 없어서 시간을, 핸드폰시 기다려야 해 시간을 살고 그래. 맞춰서으 아. 새벽 일어나서 꺼내야 <웃음> <웃음> 자, 이제 다 굳었습니다 자, 동영 봐봐 이게 블루베리, 음. 사과 당근 이거 봐봐 아빠, 한입만 드셔보세요 이거 먹어보라고? 어.